향신료, 향신료, 바닐라, 바닐라, v a n 계피, 계피, c i n 강황, 강황, t u r 겨자, 겨자, m u s t 소금 소금 salt 후추 후추 pepper 고추 고추 chili pepper 파슬리 parsley parsley 마늘 마늘, garlic. 생강, 생강, ginger. 바질, 바질, basil. 민트, 민트, mint. 사프란, 사프란. 사프란 참깨 참깨 세싸미. 월계수 잎 월계수 잎 bay l e a v e 파프리카 파프리카, 파프리카.